부심이 0해고요부심 못받고 이쪽에서도 인정했었거든요 부심은 어, 예, 안했 음, 못받다는 거 맞아 그러면 부심은 음, 음, 음, 음, 맞아 근데 공이 너무 빨라 보니까 바로 쫓아가지는 못했죠 40대 하나 그래 40대 하여야 <웃음> 아아까다더말것 같아. 선 LG 는데삼 어, 야, 저... 일단 석으로 가면 안 되겠죠? 석으 왜? 뭐야? 뭐야? 아나승이한테 허락을 했던 게? 이한테 허락을 했던 게? 아니, 한테 아니, 이을 게? 이한테 허락을 했던 아니, 승승한테 했던 게? 오늘 좋은 좋은데 이하좋은하지금 아. 이 당사니 건으전고영이 약간 아요 좋아 못가구지옵나? 이아이아이아 자꾸 나한테 계속 낯설고, 요 저희 고고고고고고 I'm going t h h o a l I'm going to go to the h o s <laughs> p i t a 아니, 응, 아니, 뭐, 네. 아, 이 핸들아, 꽂대로아도아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꽂나 꽂아, 안아 꽂아, 꽂아, 꽂아, 꽂아, 아어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에서 진짜 이에아 그러면 그가사와 아. 가 봐. 가 이아 <웃음> <웃음> 다시에 아, 어렵다 어, 그래도 엘스테이 하고 전... 어, 요거 다안 가야 어? 되는데 내일 네, 뭐 치워야 되는데 뭘치워는데뭘 아무것도 안 했지 않 아무것도 안 했잖아 주석 주석이 사인만한면은석이만이짜임이 제주도, 북팀 에서, 그 진정성 더 이상 올라 가는 이길 거야？나 는거야는 거야？나 는 거야？나 는 거야？나 는거는거는거는거는는는는거는는는는는는는 이게 리치 그때도 거어이아다다 으아! 으아! 스아 으아! 으으으으 <성격 flags> bueno. so, so 아, 진 내가 처음에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진짜. No, no, no, no. 일단 돌리고 이제 n 제